짠 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 이렇게 태그 호이어 제품으로 찾아왔습니다 보이시다시피 까레라 제품인데요 먼저 전체 샷을 보겠습니다 크로노그래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제품은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는 폴딩 클래스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를 보면은 이렇게 시스루백입니다. 먼저 베젤의 크기는 40mm 인데요. 지금 가지 않는데 약을 한번 줘 보겠습니다. 생명을 약간 풀어놓은 듯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먼저 다이얼을 보겠습니다. 다이얼 자체를 보면 약간 물결무늬의 독특한 다이얼을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인덱스와 인덱스 사이가 약간 불결무늬가 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침과 분침, 인덱스가 보이시다시피 검은색인 듯 한데 파란색입니다. 이렇게 약간 파란색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 색깔입니다. 그리고 진짜 초침은 9시에 있는 초, 초침이 진짜 초침이고요. 이큰 초침은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위를 에 누르면 이렇게 멈추고 9시쪽은 계속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1 2시쪽에 작은 시계는요. 30분짜리고 6시쪽은 12시간짜리고 6시에 이렇게 날짜창이 있습니다. 다시 보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리셋을 하는 건데요. 작은 바늘과 1 2시의 작은 바늘 그리고 큰 초침이 모두 일자가 되어야겠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시 가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품입니다. 태고열 왼쪽을 보면 캘리버가 16캘리버고요 까레라 여러가지가 써있고 1 0 0 m 방수, 오른편 이쪽을 보면 1 0 0 m 방수, 그리고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어서 스크래치에 강합니다. 우리 이 제품은 최대 파워 리저브 시간이 42시간인데요. 네, 그러면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작동 크라운인데요. 0, 1, 아 지금 2가 열렸네. 0, 1, 2. 이렇게 전부 다 빠진 상태에서 시간을 조정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돌리면 오후 3시, 4시, 11시, 12시, 6시 쪽을 보시면 날짜가 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전부 다뺀 상태고 한 칸만 빼면 날짜 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6시 쪽을 보셨을 때 7, 8 이렇게 열심히 통통통 돌아간는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약간 창창창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계인데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조심스레 올려놓으면 태그호이어 까레라 무게는 174.2g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태그호이어 까레라 캘리버가 16 그리고 100m 방수 42시간의 파워리저브 시간을 가지고 있는 이 시계를 소개했습니다. 짠!